오늘 컨디션 괜찮나? 지금 안 좋아요. <웃음> 이 계속 울면서 울다가 오고 <웃음> 어 그래? 어제 밤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웃음> 왜 그랬어? 코가 좀 막혀서 코 막혀서? 잠잘때 짜증이 많이 났나 봐요. 저희도 음. 음. 이거 빨리보는 유민아! 유민아! 응. 응?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잘고얘네네네네네네 지금 네주네인데네 지난주가 정말 좋았어요. 어, 지난주에 어, 이, 선수장이 많이 좋아서 음. 뭐눈 맞춤이나 후면 반응 음. 같은 게 진짜 안정적이고 음. 기복이 없는 음. 느낌이었고 아, 네, 아, 네, 상호작용 너무 좋고 아, 네, 잘 웃고 아, 막 비슷, 만난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아, <웃음> 인사해요? 이 <웃음> 안녕하세요 소리를 들으면 이제 자동으로 손이 나가는 그래. 네, <웃음> 그런 음. 정도였는데 음. 이제 어 음.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어, 있어, 안녕하세요. 이제 하는 거야 자동 그러다가 40도 근처로 이제 고열 목감기가 음. 많고 그게 그... 지난 주였네 네, 네. 네. 음. 주말에 이렇게 네. 음. 씨를 내고 음. 가서 그러니까 목이 음. 좀 부어있다고 하면서 음. 다른 거는 음. 뭐 괜찮다고 음. 뭐 하이 음. 스타인지 하고 세열제처방해 음. 주길래 필요 없다고 음. 그러 했어요 음. 음. <웃음> 어, 뭐 먹고 어? 그때 이제 고생했구나 네. 주말에 네. 그리고 음. 와서 이제 한약 먹고서 열이 내리고 음. <웃음> 그리고 음. 나서 이제 두드러기처럼 막 열고기 네. 그치, 상반신하고 얼굴하고 아, 해서 막그고아 그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는 또 컨디션이 열끗한 동안에 또 가를 거고 지금 은 약간 또 다시 올리는 거 같아요. 그정도만 이제 네. 네.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아, 아, 아또 아이. 응. 아, 네. 그렇게 아, 잘, 네. 소이는 그, 아, 엄청 많이 나니는거지 제일 이제 음. 어 긍정적인 거는 포인팅. 음. <웃음> 포인팅을 음. 진짜 계속 해요, 계속. 엄청 <웃음> 네. 많이 하고, 음. 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포인팅을 유도해내려고, 음. 포인팅 비슷한 음. 행동을 할때벽 음. 그림을 많이 붙이고, 음. 그 벽에 음. 있는 그림들, 음. 그림들, 뭐 숫자 같은 거 세주면서, 그러니까 얘가 그게 너무 재밌었는지, 근데 자기가 이렇게 포인팅 하면서 저거 읽어달라고 처음에는 벽에다 대고서 이거 읽어달라고 그러고, 이거 읽어달라고 그러고,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유모차, 타고 밖에 나가면은 방향을 네. 포인팅을 하고 주제를 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 이리 가라. 네, 이리 가라, 저리, 저리 가라. 음, 그러니까. 이모차에서 내가 핸드폰 하나라고 잠깐 세우고 멈춰 있었더니 얘가 이렇게 이루기 쉬다 보고 그런 것도 <웃음> 하,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냉장고 네. 위에 있는 막 과자를 꺼내달라는 요구 같은 것도 네, 네. 하고. 네. 포인팅으로 는 거지? 네, 네. 네. 포인팅으로. 네. <웃음> 포팅이 음. 엄청 많아지고 그런 요구를 되게 음. 마,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렇 네, 확장되는. 거 네. 음. 그게 제이제 음. 눈에 띄는 거였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음 분노 발작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현저하게 줄었어요. 음. 네. <웃음> 음 네. 네. 그전에좀 약간 무섭게 어떻게 <웃음> <웃음> 그랬어. 짜자자, 짜자자. 이렇게 <웃음>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어? <웃음> 그리고 막 그때 걱정했던 먹이 받는 자기작기 행동이나 그런 것도 음. 많이 없어졌고요. 상동행동도 음. 후회 안 했어요. 음. <웃음> 그리고 모방행동 네. 음, 음. 많이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목소리만 듣고도 모발 운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곤지곤지랑 곤치 여보세요 같은 여보세요 하면 은 이렇게 흔해를 갖다 대고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핸드폰으로 여보세요를 하기도 하고 딸이 앞에서 여보세요 다른 핸드폰으로 하고 있으면 자기 손바닥만 갖다 대거나뭐 책이나 막 그런 걸로 여보세요 흔해를 내기도 하고 엄마가 하는 네. 소리하고 동작을 모방을 네. 연결시킨는거 소리하고 모방을 연, 아. 연결시켜서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율동도 많이 따라 하고요. 음. 노래를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율동이 나오, 음. 나올 때까지 나오기 전에 먼저 그걸 하면서그 그 음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편히 <웃음> 쉬어라 이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음. 자기가 가슴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아, <웃음> 그, 그래? 그 웃으면서 그 음. 노래가 나올 때그 노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음, 네. 음.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얘기가 상 네, 정말 정말 폭발적였긴 증가. 음. 특히 인사를 잘해서요. 여기 플로어 타임 할 때도 음. 선생님이 음. 유민이한테 음. 음. 소리 나는 장난감을 누르고 있었는데 음. 완전 그 그때는 애가 몰입하는 상태라서 불러도 음. 잘 대답을 평소 같았으면 안 하는데 음. 선생님이 유민아 한뭐 출근하면서 유민아하고 불러니까 얘가 뒤돌아 보더니 선생님 얼굴 을 보더니. 손을 흔들면서 뛰어가서 가서 안 꼈어요. <웃음>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놀라고, 저도 놀라고, 할머니도 놀라고. 어... 네. 선생님 귀 네. 좋네. <웃음> 음, <웃음> 선생님이, 음. 단 선생님이 음. 정말 너무, 너무 기뻐하셨어요. 깜짝 놀랐어 <웃음> 자기도 처음이라고. 근데 그게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할머니, 할머니가 어디 갔다가 오셨을 때 얘가 음. 그전엔 본체만치하고 음. 익숙한 사람한테 음. 음. 또그 본체만체하고 누가 들어오면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놀았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음. 근데 이제 할머니 오면 은 웃으면서 아는 체하고 음. 네, 그런 음. 그런 음.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음. 네, 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뭔가 반가워하는 음. 느낌이 음. 있었어요. 음. 그러고 길에서 처음 만난 할아버지가 얘 보고서, 어, 이쁘다,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그, 내가 뭐 빠이빠이빠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 할아버지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옆에서 음. 예원, 이가 같이 따라서 흔들고, <웃음> <웃음> 그래서, 아, 그날 정말 너무 뛸 듯이 기뻐서, 아, <웃음> 어, 이제 완전 정상이 된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주는 그런 거 좀, 음. 좀덜 하고, 예, 네, 반션이좀 떨어져서, 네. 그치. 음. 그치. 그리고, 음. 약간, 인지가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숫자를 이제 말아보는 듯한 인상이 있어요. 저그림에 숫자 읽어주는 걸 많이 했더니, 제가, 어, 그, 어 뭐지, 단어 카드 가지고 많이 놀거든요. 근데 뒷장, 뒷장에는 그냥 숫자만 써져 있고, 앞장에는 그림만 그려져 있고, 그런데, 그, 평소는 이제 숫자는 관심도 없고, 그림만 열심히 보는데, 이제 딱 주면은 숫자만, 그 음. 그림은 본체 안체하고 숫자만 이렇게 떨어지게 보면서 음. 나를 나, 쳐다보면서 빨리 읽으라고 읽으라고, 읽으라고. 어, 읽으라고. 어, 그러면, 네, 그러면 숫자에 관심 보이는구나 구가 네. 아. 어, 써져있으면 내가 하나 둘셋넷 하면서 구까지 세주거든요 아홉까지 세주거든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음. 그 포인팅할 때도 음. 그벽 그림에 있는 그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음. 나한테 음. 뭐 딸기가 여덟 개그러면서 음. 하나 둘셋 이거 이거를 계속 하기를 요구를 해서 네그 카드를 보고도 음. 숫자를 보면서 자기는 그 숫자를 보면서 나한테 아홉까지 세라고 음, 음, 음, 그 요구를 그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얘가 약간 이제 숫자 이미지가 음. 생기려고 음. 하나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기 여원이는 그런거 별로 없죠 여원이도 숫자 관심 보기나? 예원이가 숫자 관심 그렇죠. 하나도 있어요 걔는 그러니까 좀 여원이랑 유민이랑 다른거는 책 같은거 볼때 여원이는 그냥 음. 주면 은 유민이가 보니까 음. 자기도 읽으려고 음. 하는데 막 거꾸로 음. 책 거꾸로 어, 읽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냥 그냥 책자에 넘기는 거지 안에 내용에 관심이 없는데 유민이는 책을 아, 그렇죠. 거꾸로 해도 바로 보고요. 그렇죠. 보다가 거기에 자기가 아는 게 나오면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다안세를 그렇죠. 해요. 음. 토마토나 뭐 음. 바나나나 음. 그 주로 이제 그 카드 놀이 해서 음. 걔한테 보여주고 알려줬던 음. 것들을 음. 동막 그렇게 책에서 그러니까, 포인팅을 하면서 이거 내가 아는 거라는 그런 되게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포인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나 인지나 네. 그런 거에 반응은 오히려 좀 쌍둥이보다 네. 더, 네. 더 앞서가기 시작하거든. 네. 네. 그 이제 그 그렇지. 좀 있다가 설명 드릴게요. 그렇구나. 이는 지금 전형적인 그런 걸 보이네. 음. 그리고 이제 어 바라가. 돼요. 엄마 아빠 소리가 그런 거를 많이 내는데 음.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바, 음. 아, 빠, 빠, 빠 하면서 바 사운드를 하다가 아빠 아빠 같은 음. 것도 하고요. 음. 엄마는 주로 이제 울면서 매달릴 음. 때 음. 안아달라고 할때 그때 해서 그냥 우, 우, 우는 음. 소리 끝내 음. 엄마를 해서 이게, 이게 의미가 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테크닉. 그 색깔이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음, 바이바이 네. 이거 할때 가끔 빠 네. 하는 소리를 하면서 아, 하더라고요. 그치.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얘가 이거 바이바이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저는 우연이다 이랬는데 몇번더 네. 많이 음.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계속 겹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소리랑 시작하네. 동작을 이제 연결하면서 음, 이제 그치. 시작이 되려고 그치.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플라 타잉 수업할 때 응. 선생님이 음 모자 같은 걸 쓰면서 얘한테 다가가는데 싫어했대요 그래서 응. 선생님이 벗을까? 벗어? 이랬더니 응. 아주 정확하게 벗어를 따라했대요 그래? 그그요리고 이거 어제 목욕하다가 그릇에 그... 응. 바가지를 입에다가 대고 아 하는 음, 걸 했어요. 자기가, 네, 자기가. 아 걔가 행동 모방으로 그 그릇을 입에다 갖다대는 걸 했는데 뭐아 음, 이런거나 뭐, 아 음, 뭐 발성 네, 그런 발성을 내지 않고 입에만 갖다대고 음, 그냥 웃었거든요 근데 아 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음, 바가지를 입에다 갖다대고 아 하고 음, 소리를 냈더라고요. 네, 그러네, 네. 아, 좋네요. 그리고 아, 이제 음. 이제 예원이하고의 관계인데 음. <웃음> 이제 예전. 그때 밀치거나 예언을 동생이 치거나 하는 음, 그런 약간 난폭한 음,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음, 엄청 많이 줄었고요 음, 음, 이 예언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기회를 음, 흔든다든지 음, 하는 음, 아니면, 음. 아니면 예언이 몸을 만지고 하는, 하는 게 음, 밀치는 거 아니고 그냥 만지는 음, 그, 그런 스킨십이 좀 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꼭, 그래, 그러, 그런 걸 음. 그, 런걸 보면은, 둘이 같이 논다는, 음. 노는 시간이 많아져서, 음.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래서 한 사진에 둘이 같이 찍히는 사진. 누이가 아, 이제 증가하 거죠, 네. 네. 둘이서. 약간 네. 아, 걱정되는 건. 걱정? 네. 음. 네. 유민이가 최근에는 음. 어, 소리에 놀라서 우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 다시 또 그게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소리에 놀라서 몇번 울음을 터뜨렸는데, 이제 몇살 네. 됐어요? 요즘 요즘에, 요즘에 네. 네. 네. 열감기 음. 난 다음에 약간 또 다시 기복이 시작됐는데 예전에는 근데 기복이요 눈맞춤이 아예 안 되고 어뭐 불러도 대답이 음. 없고 막 이런 이런 종류의 기복이었으면은 지금은 이제. 기복이 있어도 오늘 상태가 좀 안좋아도 눈 맞춤하고 현명은 되게 네, 잘 그, 되고 대신에 이제 옹알이가 약간 음, 고음의 자폐성 옹알이하고 음, 음, 정상 옹알이 음, 비중이 음, 이제 고음이 많아졌다가 음, 정상이 줄어들고 뭐 이런 음, 정도 음. 비, 비율의 기복이 있고 음, 그리고 뭐모방행동이나 상호작용 음. 같은게 어떤 날은 진짜 너무 잘 되는데 또 안좋은 날은 좀안 되고 막 이래도 음. 그냥 분체만치 분채 하는 음. 날이 있고 그 정도의 음. 기복이에요. 그 전에 눈맞춤부터 아예 안 되는 그런 느낌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음. 좋네. 그런데 뭐 그것도 걱정할까 아니야? 지금 뭐 지금 뭐 고열로 아이 5시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컨디션이 뭐 성, 성인도 힘들 때인데, <웃음> 뭐, 그죠? 이게 지금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해야 돼. 이제 그 이제 제가 저번, 그, 그, 2주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저기, 어찌 보면은, 그, 그냥, m c c 는 기준 갖고는 자폐라는 범주를 거의 넘어선 거라고. 근데 이제, 한 2주 사이에 그런 게 활성화가 확더 돼,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이제 얼마나 빨리 출연하냐가 이제 관건일 거라고 하는데, 지금 2주 사이에 그게 이제 출현을 좀씩 좀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그 동작하고 같이 결합시키면서, 네. 그 모방이 초보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하는 게, 이게, 이게, 한번 얘도 게 시작해서 튀는 게 중요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빠빠한 거나, 엄마만 말해좀 묻듯 마한 거나, 이, 네. 이게 아주 초보적인 언어 모방이 출연한 거라고 봐요다도 이게, 그, 그러면서 이제, 왜 얘가 엄마가 사실 얘가 포인팅 하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 할 때, 네. 그게 벌써 한달 전이거든. 한달 그렇죠? 전에, 네. 한달 전에 엄마가, 어, 김공인, 그, 그, 뭐야, 그냥, 응? 모르고 잠시 흉내 낸것 같다는 거 모방인 것 같다는데 내가 그거 포인트, 포인트 시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한달 걸리고 나니까 이제 뭐 포인팅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네. 자기의 신체언어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얘가 언어가 출현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모방이 시작된 라로 네. 봐야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속도 분야가 이제 문제겠지 한두 달 사이에 아주 무리 없이 될것같아 음. 그래서 이제 언어까지만 출연하면, 진짜, 이제, 진짜, 그, 뭐, 뭐, 전혀 문제 없죠. 그래갖고, 그, 또, 그, 정상 발달 수준으로 평가가 될수 있는 게 거의 얼마 안 나왔다고 생각하더라두 번째로는, 이제, 얘가 숫자에 관심 보이는 거나, 책에 관심 보이는 게, 이게, 이거, 오티즘 있는 아이들의, 이제, 그, 재능이거든, 재능. 이제, 얘네들이, 그, 시각적인 처리 능력이나, 로지컬한책처리능력이 많다 보니까 숫자를 갖다 혼자 깨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음. 글씨도 혼자 깨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제 아이도, 그 뭐야, 세 살도 안 돼서 막 자기 자근자근거리 작은 작은 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책을 갖다 절대로 얘네들이 꼭 뒤집어 읽지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문자 자체를 갖다가 지금 네. 시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숫자도 처리한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뭐 지금 정도의 놀이는 상관없는데, 네.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 했잖아. 네. 네. 그 놀이하는 거에 이렇게, 응, 어. 이렇게 일부러 배려할 필요는 없어. 네. 네. 오히려 이렇게 응,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런 쪽으로는 엄청나게 강점이 있어서 네. 혼자서 막 글자 깨치고 혼자서 문자 숫자 깨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유민이도 그런 쪽 재능이 네. 네. 그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숫자 갖고 놀이를 갖다가 오히려 자기 그 누이보다 더 빠르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이제 알게 그게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게 지나치게 확장되면 네. 부모들이 처음에 이제 그 엄마가 지금 이제 아이가의 특성을 아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부모들이 내 아이 천재라고 막 그러면 서있잖아 사실 천재성을 의미해요 그걸 오히려 강화시키다 보니까 사회성 발달에 엉클어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얘는 안 가르켜도 그분야는 굉장히 잘할 재능을 갖고 태어난 애야 근데 이제 상호작용이라든지 감정교류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쪽이 미숙한 애니까 엄마가 줘야 될건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그래서 이제 같이 놀아서 놀이할 때 그쪽 부분을 좀더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아주 아주 원활하게 가고 있어요. 엄마 말대로 이번 한 2주 사이에는 상호작용의 이제 폭발과 그 언어모광의 출현 요걸 이 정도로 압축이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래요. 아이고, 엄마가 잘하고 있어서. <웃음>